나한일, 정운숙 30년 만에 맺은 사랑 중견 배우 나한일이 배우 정운숙과 재혼한다. 돌고 돈 그들의 결혼 그리고 러브스토리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기구하다. 나한일이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해동검도협회 측 관계자는 24일 스포츠조선과 전화통화에서 나한일 총재가 정은숙과 오는 27일 결혼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한일 총재가 이혼의 아픔이 있다 보니 이번 정은숙과 재혼은 가족들만 참석한 조용한 예식을 원했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1989년 배우 유혜과 결혼했지만 9년 만에 이혼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유혜과 4년 만인 2002년 재결합했지만 결혼생활은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유혜영과 결혼 전 교제했던 연인 정운숙과 만나게 됐고 그를 통해 이혼의 아픔을 극복했다는 훈문. 무엇보다 유혜영은 2년 전 해외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보격 중인 나한이를 찾아가 그를 무심양면 도왔다고. 옥바라지를 마다치 않은 정운숙의 진심에 나한일은 재혼을 결심, 옥중 생활 중 정운숙과 혼인 신고를 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해 야인시대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운숙 역시 MBC 공채 탤런트 출신이다.